8로 태풍 메아리가 현재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반된 비구름의 양이 상당한데 다가 통상 태풍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경우 저기압 주변부의 강풍구역이 더 넓어지고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태풍 통과 이후에도 하루 정도는 일본 도쿄와 도호쿠 일대가 폭풍과 폭우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이 되겠는데요 이미 일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이 일본을 완전히 통과해서 오츠크 의 부근에 이블로킹을 형성하기 전에 기압골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비구름이 한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서 지역별 강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부터의 습한 공기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서일본에도 이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어서 이시코크등에도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코크등에 이 비구름 형성되면서 이에 따라서 구마모토 규슈 구마모토현이 이 구마모토 시에는 시간당 51mm를 관측했으며 도쿠시마현 이 아남시에는 31mm의 이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치현에서는 어제 15일 광복절 밤부터 정난운이뜨 모양으로 들어선 선상 강수대도 관측되었습니다. 온대 저기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 온도차로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규슈와 시코쿠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17일 이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시코쿠와 긴기에서 250mm 규슈 북부에서 150mm 규슈 남부와 관동 고신에서 120mm 등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7월에는 달 화산의 경계 수준이 큐슈에서 세곳이나 상승이 되었고 큐슈 사쿠라지마에서는첫 경계 레벨 5가 나왔으며 이 북쪽의 홋카이도에서는 일주일 이상의 거대한 물기등이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40m나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홋카이도에서 물기둥이 솟구쳤으나 그 당시에는 60년 전에는 2-3일 정도 뒤에는 물기둥이 물이 물 기둥이 멈췄었는데 이번에 홋카이도의 물기둥은 일주일 이상 물기둥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100년 만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대규모 해저화산의 분화가 발생한 이후에 경석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에서 첫 경계 레벨 5가 발표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해저화산 폭발 후몇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남과 북에서 균형을 맞추어 주듯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간도 관동 대지진이나 쇼와 난카이 지진 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달에는 난카이 트로프 근처에서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슬립이 관측이 되었었는데, 이 최근에 이 난카이 트로프 근처의 해저 측정 기계 기구, 기기에서 기계의 결함이 생겼다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틀 전인 8월 14일 저녁에 오키나와 동쪽 앞바다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오키나와 그리고 토리시마 여기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올해 1월과 달 3월에 달 이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강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